안녕하세요.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윳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입주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어 전액대출이 가능한 현장이라서 아무래도 목돈 준비가 좀힘들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그런 특별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앞쪽으로 초중고 모두 도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앞쪽에 상 조건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지 조건도 좋고요. 아무래도 평수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. 지금 실사용 면적이 약 26평 정도로 3룸에 화장실 2개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자녀 세대가 딱두개 남았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고 좋은 세대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